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혼스트럼프님의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뽀뽀! 자, 오늘도 응애가 되어버린 파피 플레이 타임! 시작부터 응애 롱레그가 플레이어를 잡아먹으려고 한! 하하, 안녕! 이거 봐! 내, 내, 인형 이쁘지? 야 응애워기 자, 파피는 어렸을때도 악동 그 자체군요 마너 <웃음> 내가 허기 괴롭히지 말랬지 임신을 뭐 차려 어 플레이어 어, 잡아먹힌다 <웃음> 아하, 됐다 나. 어 뭐야 뭐가 다 하는데 <웃음> <웃음> 에이, 쉽지 않아 <웃음> 키시야 같이 놀자 야 마, 내가 봤어 마미가 너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이거 이거 100% 넌 노리고 있어 어? 조심해 알겠지? 어? 마미 운다 마미 왜 그래? 애들이 난 무섭다고 안 놀아줘 살이 길다고 칭그럽대 아 그게 <웃음> 사탕도 죽게 내가 우리 같이 놀자 아 사탕은 못참지 그래 바로 넘어가버렸는데 플레이어 이거 위험한거 아니에요? 고마워 <웃음> 음. 어! 이상을 지켜보고 있던 키씨의 위험해 플레이어 어, 어. 어림도 없지. 잘 가. 어. 없지 잘가 어! 입고막아서 파피가 먹었니? 그럼 나도 아주 맛있는 사탕을 먹어야겠어. 어머니, 기내다. 어. 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 정민찬이 거기. 오케이, 노자, 노자, 노자, 노자, 노자. 또또또또 또. 오잉. 오! 의도치 않은 허기의 슈퍼 세이브? i d I do i s 아. Thank you! 허허기! 역시 너내 영원한 깐부야! 너밖에 없당! <웃음> <에이>. <웃음> 허피야, 감히 날 가둬겠다? 대과는 치러야지! 빵! <웃음> 자, okay. 다음은! 뭐야 허기허기에 형제들? 이거 옐로우허기에 그린허기 레드허기까지 뭐야 이뭐 find 색깔별로 다 있네? 오케이 okay. 우리의 잃어버린 동생을 찾자 야 <웃음> yeah. yeah,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니? <웃음> We'll 우리 완전 재밌었는데 mix. 맞지? Our... 너그 초록색 그래픽 처음 얻었을 때는 이제 깜짝 놀랐잖아 그 찌릿찌릿해가지고 아 <웃음> <웃음> 어, 완전 웃겼어 이때 어? 잠깐만 기다려봐 thunders? 너랑 똑같은 애가 네명이나 있네? 뭐야 이거? 오 뭐야 니네 가족들이야 설마? Those are my, my 음. <웃음> <웃음> 맞아 내 자랑스러운 형제들이야 근데 예전에 잃어버린 이유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them, we 내가 어렸을 have. 때 I 놀다가 그만 우리 엉아들 보고 싶어 oh. Oh, 음, mm? 아이고 불쌍해 우리 불쌍한 허기, 허기 got... 그럼 우리 기분도 꿀꿀한데 신작 게임 나왔거든 허기 카트 요거나 하자 같이 야, 재밌겠다 <웃음> 하아 신작 신작 게임은 못 참아! 안자자수있겠이 어. right. Here you go, bro. This is g o n be l e t o a y 또 형제들이 그 생각나 no <웃음> 우리 형아들 m e m b e r w h 야 허기 r e 기 o 기 d o 분 전환 I have no i d e 꿀꿀 e m e m b e r What a 우리 허기 o 사아 예. 부셔버렸어! No... 우리 귀여운 동생을 괴롭히는 게 분명해 너이 <ee. This can't> any... 자식 아! 동생아 울지마 울지마 okay. 어? 형아들! 형아들 어떻게 여기 있어? 사니! 사니! 어? 우리 드디어 만났구나. 예! 이렇게 허기 패밀리 결합. 오이거 뭐야? 허떻게네 명이 나 있네. 아, 집으로 가자고. 아, 내가 이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가? 아, like 근데 그렇게 되면 플레이어를 두고 가야 되는 거잖아. 난어 어, 매이 I'm gonna miss you so m u c 없죠 바로 아, 그레 플레이어 버려버리네. 플레이어야 미안해. 나 갈게. 네가 정말 그리울 거야. 자리으렴 어, 어, 어, 어디 어디가? 자리케어 뭐지? 거기야트레이러 음. 음. 음. 음. 음. 음. 영상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네요. 웬하수구 같은 대로 사라져 버린 허기 w a i 기야 이게 무슨 갑자기 이렇게 헤어지는 게 어디 있어? No! 기야 여우는 가뿐이고 아니었어. 허기야나 버리고 가지아 My f a m i l 너 부석 갖고다. 이거 진짜야. 아 플레이어 불쌍하게 됐네. 어떡하냐? 아이고. 진짜 가버렸어. <웃음> 그렇게 <웃음> 힘들다니 집으로 돌아온 허기인데 표정이 <웃음> <섭취가> <웃음> 좋지 않네요. Mm. 아. 아, 허기야 너뭔 일이 있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웃음> 아. 플레이어가 보고싶나본데 아. 황기 일단은 가족들을 찾아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그대로 두고 와버린 플레이어가 너무 마음에 쓰이나봐요 마음이 쓰이나보네 진짜 아 그래 우리 베프 깜부 그 자체였잖아 어... 어, 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부던 허기 카트를 다시 고쳐가지고 이렇게 화면으로 남아 허기를 그리워하는 플레이어 아이가 <웃음> <간찰> 사람이 없잖아 <웃음> 안해 진짜 어? 허기가? 돌아왔다? 어? 플레이어야. I don't know if I misunderstood you. Huggy, are you playing Huggy Cart? <웃음> 허기 카트 같이 할래? <웃음> Can I play with you? Huggy. <웃음> 어, 허기야. Huggy, you're here. 어디 가지 마 이제. I'm so sorry. t h a t o a 이제 평생 까부야. 진짜? 어디 가지 말라고 besides, 다음부터? My brothers are here. <웃음> 어? 아 형제들까지 같이, 같이 이쪽으로 왔나보네요 오케이 okay. 친구들이 더 늘어서 okay. have 친구들이 have 더 오히려 좋아 허기카트 <웃음> <우리 웃음> 같이 yeah, sure. 하자 야아 <웃음> <웃음> <Yeah. 웃음> <gonna> <웃음> <Yeah. 웃음> 완벽한 해피엔딩이네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